이런 스윙의 형태로 자 이렇게 스웨이가 된다는 느낌이죠? 안녕하세요. 백지골프의 백현범 프로입니다. 자 골프를 치다 보면 상하체가 이렇게 꼬여야 된다고 라 얘기하는데 그 꼬일 수 있는 드릴 훈련을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무너지는 골퍼 유형의 스윙을 보면 너무 처음부터 골반을 너무 열려고 해서 이렇게 체중이 반대, 왼쪽으로 와 있는 현상 그리고 오른발도 이렇게 들리는 느낌 이렇게 되면서 오버스윙도 될수 있거든요. 이걸 이제 리버스 피봇이라고 하는데 이런 스윙의 형태로 공을 치면 치고 나서도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가는 그리고 공의 정확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스윙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골반의 움직임이 이런 느낌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스웨이 된다고 하죠. 이렇게 움직이면서 나는 골반을 잘 쓰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이렇게 스웨이가 된다는 느낌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확도도 떨어지고 비거리도 줄게 되는 이런 스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상하체가 꼬이는 느낌을 아주 쉽게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냐 여러분들이 어디서든 따라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드릴 훈련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간단합니다 일단은 발을 모으세요 모으시고 왼발을 뒤로 뺄 거예요 뒤로 빼서 체중을 내민 발 앞쪽으로 실어 주는 겁니다 이 상태로 가슴을 펴지 말고 가슴을 살짝 이렇게 모아주세요 이렇게 큰 공을 안았다고 생각하고 이 상태로 이렇게 한번 상체만 움직여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가고 싶다고 이렇게 무너지거나 혹은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 이렇게 스웨이 된다고 하죠 체중이 바깥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잘못 인식이 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상체만 이렇게 움직여 봤을 때 어디에 느낌이 와야 되냐면 체중이 왼쪽 허벅지 안쪽으로 타고 올라와서 채워지는 느낌이 들으셔야 돼요 지금은 저는 확실하게 드는 느낌이 체중이 확실히 오른쪽 안쪽에 차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뭔가 바깥쪽으로 밀리거나 무너지는 느낌이 아니고 자 그리고 그 상태로 제가 계속 움직여 보니까 갈비뼈부터 해서 코까지 뭔가 긴장감이 가득 차 있는 상태 그리고 몸통의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느껴져요 자 하나 둘 움직이고 팔을 뻗어 보는 거예요 쭉 이렇게 뻗어 보면 확실히 숨도 못쉴 정도로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어 이런 느낌이 공칠 때는 이 파워를 낼수 있는 또 하나의 움직임이 된다는 거죠 뭔가 백스윙을 하는데 이렇게 텐션이 하나도 없이 뭔가 편안하면 팔의 힘으로 쳐야만 이 공을 멀리 칠수 있다는 느낌인데 지금 이 느낌은 고무줄을 하나의 축을 잡고 쭉 당겨서 탁 났을 때 고무줄이 그냥 멀리 갈수 있는 이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번에는 공을 치면서 한번 가볼게요 자 체중을 그대로 앞에 두시고 앞에 둔 상태에서 가슴을 피지 말고 모아주세요. 그 상태로 이렇게 팔로만 이렇게 뒤로 빼는 느낌이 아니고 이큰 삼각형은 유지해주면서 내가 할수 있는 만큼만. 하나, 둘. 뭔가 빠지거나 무너지는 느낌이 아니죠. 자, 하나, 둘. 이런 식으로 공을 쳐보는 거예요 꼭 공을 안 치셔도 됩니다 우리는 지금 백스윙에 대한 그 꼬임을 느끼고 싶기 때문에 저쪽은 굳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이쪽 백스윙 오른쪽에 움직임이 어떻게 해서 체중이 안쪽으로 차는지 자 그리고 내 몸통은 갈비뼈부터 해서 코어까지 잡아주는 느낌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최대한 느껴서 때려보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백스윙을 그대로 쭉 가서 다시 정확하게 발을 어드레스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최대한 팔을 늘려주는 겁니다. 몸에서 손이 멀어지게 자이 상태로 만들어주고 또 쳐보는 거예요. 굳이 공을 안 치셔도 됩니다. 빈스윙으로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우리가 셋업을 올바르게 한 상태에서 이게 가슴을 피시면안 돼요 가슴은 살짝 이렇게 큰 공을 안듯이 모아주고 코에 긴장감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 긴장감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죠 자 우리가 아까 전에 런지 동작해서 발을 앞쪽으로 하나 놔두고 상체 움직임만 움직여봤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느낌을 가져가 보는 거예요 아까 우리 런지 동작에서 한 느낌을 최대한 주는 거죠 그리고 스윙 스윙을 해보시면 확실히 헤드 무게도 느껴지고 헤드를 던져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고요 누군가 알려주지 않아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조금만 훈련하면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어렵게 골프를 다가가지 말고 자 어디서든 할수 있죠 클럽이 없어도 할수 있는 거예요 잡아준 상태에서 상체만 움직여 보는 거죠 최대한 이렇게 하면서 팔이 빠지시면 안 됩니다 내 손은 항상 가슴 앞에 명치 앞에 두고 백스윙 자, 내가 상하체의 움직임 꼬임을 느끼고 싶은 드릴 훈련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는데 이렇게 조금만 훈련을 해주시면 여러분들 스윙에 변화가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래서 아주 사소한 거지만 특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조금만 훈련해서 좋은 스윙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